근데 이것만 설명을 해도 한 2시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웃음> 저그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불교학 개관 시중에 팔고 있거든요. 불교학 개관이요. 저자는 접니다. 거기 이제 그 책을 사보시면 뭐37 도품인 이런 거다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거, 이 억, 어, 이, 이것까지 해석을 하려면 시간이 모질라 잘못하면 반야 사상은 어디 갚버리고딴게 주가되는 수가 있거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밀어놓고 갑니다. 뭐신려민이 사선, 사무량, 심, 팔에탈등 외에도 대승으로서의 새로운 교법이 나오는 게 육바람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승 이전의 경전에는 육바람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잘 알아야 돼. 절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람일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 후에 나온 거다 그 다음에 180. 공, 공은 이제 그 공산매 같은 얘기는 나오지만은요. 180 정도는 안 나와요. 공이 18개라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만, 공을 18가지 측면에서 파헤친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8산매. 산매가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산매면 막 산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산매가 어떻다는 것은 경전이 없다는 얘기. 근데 삼매라는 게 이름은 많지만요. 한 가지 삼매에 제대로 들어가면 다른 건다 거기에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삼매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 삼매에 들어가 이런 게 아니고, 예? 하나에만 제대로 들어가면 나머지 그거 다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뭐 삼매라는 것이 그렇게 특수한 것만도 아니에요. 마음이 한 곳에 딱 집중되면은 그게 삼매거든. 근데 마음이 집중되고 안 집중되고는요, 그 결과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그 결과에서. 아마 실험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마음이 탁집중돼가지고뭘 하는 거하고요,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뭐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하는 거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해외여행을 가면은요. 남보다 좀 바쁘거든요. 제가 저를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는 소리도 하셔근 그런데 갔다 와서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저 해, 눈에 눈에 사물만 보이면 출발이거든. 저는 예, 네? 하셨어요. 뭐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밥 먹고 그런 거 없어. 아무튼. 눈에 딱 보이면 출발해야 그냥. 가는 동안에 자라, 이거지. 그리고, 뭐, 이후 여하를막는하고더 이상 안 보여야 호텔로 출발하거든요. 예? 눈에 보이는 시간 놔두고는 절대 호텔 안 가요. 이제 더 이상 가, 이제 안 보여, 캄캄해서 이제, 이제 사진도 못찍고 그럼 이제 호텔 가자, 그럼. 어떤 분은 뭐, 배가 고프니, 뭐, 졸리. 게뭐 여기 지금 잠자러 왔냐, 밥 먹으러 왔냐, 이거. 그러면. 어. 그러면요, 저 인도 같은 데 가면요, 그야말로 하루에 두 시간 잘 때, 돼요, 두 시간. 예? 왜냐하면 호텔까지 가는 시간이 서너 시간 되는데 해지고 출발원이 그렇게 될 수밖에 더 있어요. 가서 씻어야지. 안 씻고는 도저히 못못 들어가요. 자, 잠자리에 못 들어가요. 이 실지 먼지는 한 번도 안 쏘였는데, 예, 건기 때 가면은요, 여기 모래가 부석부석해 왜냐면 대기 전체가 모래거든. 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 그러니까 샤워는 무조건 해. 요 샤워하고 나서 뭐 샤워 탁 차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어? 또뭐한 반시간, 한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두시간, 뭐일어나가 가야 되는데. 뭐, 뭐, 아 차에 가자고. 정 오기 싫으면 오던 길 아니까 그대로 가면 부상 간다네. 앞으로 갈 길은 모르고 옮기는 알잖아. 사서 걸어가면 뭐 차는 내 내줄 수 없고. 사서 걸어. 그런데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실제 일반적으로 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힘이 좀더들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죽겠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꼭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나이가 처무드럭 죽겠다네. 처무드럭 죽겠다. 어, 여기가.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 뭐해 죽겠다. 그래서 저는 죽겠다는 거 살려줄 만한 자비는 침은 없으니까 죽을래? 하면 뭐 빨리 죽어라. 귀찮게 자꾸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 어디가 죽을래? 간지스강까지는 데려갈 테니까 거기 죽어라. 거기 가면 나는 던져놓고 뭐 인도정부에서 화장까지 해서 강, 강가하게뼈 뿌려니까 얼마나 좋았니? 죽겠다. 배 타면서도 죽겠대. 그래서 이제 강, 강에 가자라, 강에. 이제 내려가라, 제발 좀. 이제. 하나도 안 내려가. 그러면서 또 죽겠다. 근데, 이저 제가 그게 왜 되느냐 하면요. 목적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목적이. 예? 증명사진 찍으러 갈바는 따라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 뭐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찾으려면 바쁘다, 이거. 왜냐, 이틀에 갈 수는 없고 하루에 끝내야 되니까. 하루에 끝내니까 바쁘다. 이거. 그래가지고, 하다보면요 제가 한 보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보름 갔는데딱 그냥 마음 한 곳에 집중하고 가니까는 하루에 두세 시간 자고도 보름 다 버텨냈어요. 잠잘 시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저이 방에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무십시오, 하잖아, 이제. 예? 시간 없죠? 근데 그 중에 또잠못 드는 분이 있어. 그게 또 전화가 와, 놀러 가도 돼요. 그러고. 그냥 자도 지금 두 시간 남았는데 놀러 와도 되냐고. 근데 내가 오지 마세요. 그럴까, 그. 그럼 또 얘기하다 보면 저는 그냥 으는 새고 일인데그 성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돼요. 그게. 물론 이제 차에서 자. 뭐, 뭐, 뭐 인도 가봐야 뭐, 대, 네, 단 다녀보면은요. 사탕수수밭 지나가면 하루 그렇거든. 또 쳐다봐도 사탕수수밭이고또 쳐다봐도 사탕.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어디쯤 가면 나 깨워 걸 해놓고 이제 조수한테 말해놓고 자꾸 그러잖아. 어떤 때는 이 창에다 하도 좁아가여 이되고 이, 이, 이 근데 아픈 줄도 몰라. 근데 산매가요. 산매가 이렇게 이 글자로 이렇게 이제 산매를 보시면 뭐 어떻게 들어가나 하지만은. 원이 잡, 원이 세워지면 산면 들어가져요. 그래서 제가 막 인도고, 뭐 어디고 다니면 꽤 바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 뭐 가보셨죠? 하면 돼요. 근데 논다는 생각 가지고는 절대 못다는 그때. 이저 성, 성지에 와서 뭔가를 찾아야겠고, 뭔가를 느껴야겠다는 원이 붙으면 그게 되는데, 예? 예 뭐, 구경 왔다. 이, 이 생각까지면 한 이틀만 가면, 아유, 이렇게 써. 그래서, 여러분하고 갈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하고 가려면 각서 써라, 예. 각서 써. 인도 가서 죽어도 좋다. 각서 쓰면 데려가는. 각서 안 써? 아, 안데려간다 연령에는 전혀 관계없어요. 연령에는. 연령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관계가 있더라고 내가. 전에는 제가 그분이 76인가 되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보름을 같이 다녔거든요. 보름을 같이 다녀서 그분에게 내가 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한 적이 없어요. 미리, 이제, 우리 일정 다 하니까, 미리미리 다 하는 건 미리미리. 왜? 자기는 빨리 못걸으니까 쉬는 동안에 가, 저기. 예? 그 대신 우리가 보이는 데서 걸어가시라. 위험한 데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데까지 절대 가지 마시라. 고 보이는 데까지만. 이래가지고 다 했는데, 한 번도 이래봐라, 저래봐라 한 적이 없어요. 그 원이라, 원을 탁 세운 거예 성지가 참, 저, 이, 저, 성, 성지로 가신 분하고, 어, 구경 가신 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저는, 그 저는 기적 같은 일도 실제 몇번 겪었어요. 같이 간 분. 제가, 제가, 저만 본게 아니라 우리 일행들이 보는 데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공부, 이렇게 불교 공부 하시잖아요. 하시면은, 불교 이제 삼매, 산매, 삼매가 이제 지혜로 통하기도 하고 지혜가 신통으로 통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여러분께 제가 이제 부탁 아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한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그거를 확실히 알고 넘어. 이 신통이라는 게 그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생각해 보시자. 같이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해 보자 이말이요 여기 이제 나라는 게 지금 존재하죠. 나라는 게 이게 내가 보고 내가 뭐 듣고 뭐 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는 감각 기관이 있어요. 그죠 그게 여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눈, 귀, 그렇죠? 코, 혀, 몸, 마음. 이거밖에 없죠? 예? 이거밖에 없죠. 더 가지신 분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하나 보자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여러분 눈 가지고 얼마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안과에 가서 이상무 해봤자 그눈 가지고 얼마나 보시냐 이거야 지금 여기 딱 불만 끄면 아무도 것안 보이죠? 뭐불안 꺼도 여기 앞에다 종이 한 장만 딱 대놔도 이 뒤에 못 봐요. 그 정도 눈밖에 없습니다. 개 눈이나 고양이 눈 따라가려면 발 벗고 뛰어도 못따라가 개, 고양이 밤에 뛰어다니는 거 봐요. 얼마나 잘 뛰어다녀. 우리들어 그렇게 뛰려면, 너몇 발짝 못 가서 당장 엎어진다고. 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죠그 다음에 귀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 귀가 지고 얼마나 들으시느냐 이거야. 예? 얼마 못 듣죠? 그 다음에 코 얼마나 냄새 맡으세요? 감기만 걸려도 아무것도 못맡아 제가요 아직까지 못본 코가 하나 있어요 코 중에 모기코를 못 봤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모기를 연구하는 사람은 뭐 그거 현미경으로 봤는지 쟤는 눈으로 못 봤습니다 잡아놓으면 이미 코 어디가 코지 모르겠고 근데 그그 그 코를 가지고 그 코를 가지고 음식 냄새를 심리 밖에서 맡고 날라온다거든. 그러면 모기 코에다 우리 코를 비하면 이건 코 축에도 못 들어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혓바닥. 혓바닥 뭐 냄새, 아이 맛을 보면 얼마나 알아. 저, 그 식인상어 조스라는 게요. 그게 사람 몸에서 이게 피방울이 떨어지면 그거를 그 맛을 그 피맛을 뭐4 k g 밖에서 어 맛을 알고 쫓아온대나 뭐 그래요? 예? 제가 어디 잡지에서 보니까 우리는요 피방울이 아니라 그냥 피가 두두두두 쏟아서 그 옆에 가서 해봐야 피냄새 못 맡는다고 물 속에서는 그옆바닥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죠? 그 다음에 몸뚱아리. 인간처럼 몸뚱아리 못생긴 게 없어. 그러니까 주서있잖아 그래가지고 <웃음> 지 몸뚱아리는 못 내놓고 전부 가짜로 내놔가지고 지가 잘났네 이쁘네 그런 거야. 짐승은 전부 나체로 다녀도 아름다워. 인간을 몸땅 나체로 해놓으면 나도 못 봐. <웃음> 얼마나 배신인데 제가 외국에 가서 있죠. 외국에 가서 나체에 변호도 가봤거든요. 예? 예. 한남자고한여자고 단둘이 나체로 사랑을 나누면 이쁠 지 몰라도 전부가 나체니까못 보겠어. 할머니도 뻘거 벗고 있지. 아줌마도 뻘거 벗고 있지. 애도 뻘거 벗고. 뭐, 이거 뭐, 전시 뻘거벗어놓으니까못 보겠어. 그러고 이러고 들어 놓은 거야. 저도 그, 저, 이 비디오로 찍어도 왔는데, 찍어와서 한 번은 봤었는데, 그 다음에 볼게 없는 거야. 그니 그 몸뚱아리야. 그래가지고 이놈의 몸뚱아리가요, 갖다 대기 전엔 몰라요. 그쵸? 어디로 돼가지고 모르죠? 갔다 대 그니 뭘 알아? 아, 까치만 해도 다 이러고 말이야. 까치가. 나뭇꼭대기에서 삼매 탁 들면은 금년에 태풍이 어디서 올줄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뭇꼭대기에 탁 해봐, 뭘 알아? 이렇게. 에? 뭐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짱 쓸데 없죠? 쓸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쓸만한 게. 큰 소리 쳐봐야. 그런데 이거 하나 남았는데.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스승이 누구냐고 물어서 예? 제 스승 많이 있잖아 가르쳐 주신 분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분 말고 내가 진짜 다른 면에서 배운 스승이 둘 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아니고 둘 있다 그랬더니 누구냐고 래서 하나는 소고 하나는 개다 그랬더니 예? 뭐그 스승이 되냐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소, 소를 스승으로 삼은 이유가 있다 예? 소가 무슨 끼니마다 칼로리를 따져 먹냐 영양을 따져 먹냐 예? 그냥 먹지 않아요 그냥 그죠 쭉쭉 훑어 먹지 않아요 그런데 소가 왜그 힘을 쓰느냐 하면 되삭임을 하기 때문에 힘을 쓴다 그죠 요새 소는 되삭임 안 한다면요 하도 이상한 걸 먹여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왜 지혜롭지 못하냐? 이거지. 내가 되사기 뭘안 한다. 한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들려주면 그거 지난번에 들은 건데 하고 안 듣는다. 이거. 부처님 말씀은 계속 반복됐고, 부처님 제자들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 이 말. 근데 왜 부처님 제자는 어저께 하신 말씀인데, 그 소리 안 했느냐? 이거지. 부처님 앞에서 들으니까 될것 같아서 나가서 해보면 안된다는 말이야. 그럼 다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의 세계에서 안 되는 걸 자세히 들으니까 는 이분들은 똑같, 똑같은 거를 천번 들어도 천번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듣는 거고. 예? 네? 우리는 해보질 않았잖아. 듣기만 했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두 번도 듣기 싫다 이 말이야. 그래서 되새김을 하는 걸 내가 소에서 배그럼 개는요, 그래. 개가 인간보다 낫네. 내가 개를 두 마리씩 키우는데 요새는 이제 못키웁니다이 집안 식구들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 예? 집안 식구들이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이렇게 붓거든요. 예? 그럼 나, 나는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 붓는 거 가라앉힐 때가 기다릴 수가 없고. 그럼 이제 이, 가, 개가 말이야. 개가. 내가 지 개한테 밥을 줄 적에 무슨 영양 식단을 차려준 적도 없고, 끼니 때마다 설거지를 해준 적도 없고, 예? 요새 뭐 아파트에서 키우는 거는 뭐 인간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긴 한데, 그런 개는 아니었거든요. 마당에서 그냥 키우는 예? 여름에 더 없다고 내 에어컨 틀어준 적도 없고. 그런데도 주인이라고요. 탁나다면잘 갔다고 꼬리를 흔들어 대면, 네? 내 마음이 편할 때는 개가 귀여워 보이는데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귀찮으니까 막 저리가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개는 비이 꼬리 흔들다가 얻어맞은 격이 되죠그렇그근데 <웃음> 저녁때 들어와 저녁때 저녁때 들어오면 죄 없이 얻어맞은 개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고 와 언제 맞았냐는 듯이 때리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아직도 보뭐 있어 그러니, 어느 쪽에서 배워야 돼, 내가? 어? 이, 한테 배워야 돼? 이 사람한테 배워야 돼? 어느 쪽이 내 스승이? 여러분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이쪽에도 정과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가? 왜 대답을 안 하신 거야? <웃음> 네? 그럼 그게 일반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말이에요. 예? 일반적인 가정을 하면 여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뭐, 뭐, 뭐, 하나하나, 밤낮 큰 소리는 치지만 나눠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은 이거 외에는 없고, 따져보니 범위는 이것밖에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이 이, 이 좁은 거 가지고 요, 요 얼마 안 되는가요? 세상을 어째 다 알고 보느냐 고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요만큼밖에 하는데 이 바깥 세상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정지를 시켜놓고 다 이해를 하려고들면 처음부터 안 되는 작업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혜를 늘려가지고. 이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나가서 더 많은 세계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지 요거를딱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서 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불교의 수행이라는 거는 밖에 걸내 인식 범위 안에 끌어들이자는 게 아니고 내가 넓혀지자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그럼 이 넓혀지는데 제일 첩경이 삼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 삼매를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를 가지고 삼매 속에 들어가서 예수는 뭘 본다. 엄청나게 많이 본다. 밤에도요. 밤에도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여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보여요. 응? 힘들죠? 힘드는데도 정신만 놓지 않으면 다 돼요. 제가 저몇년 전에 설악산 들어갔더니 아무튼 용대리서부터 걸어가는데 용대리서 백담사까지는 그런 대로 갔어요. 백담사 지나면서부터 딱 여기 차기 시작을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오세암으로 해서 한저 마등령으로 넘어갔거든요. 일단 거리 출발하면 죽어나서나 비선대까지 가야 되거든 마등령도는 길이 안보여 길이 이게 사람 발자국인지 바람이 뭐 만들어놓은거지 근데 이제 어째 길을 아니까 대충 방향 잡아간거지 조금 내려가니까 뭐서 해기시작하는거야갈 해지, 수가 있어야지 뭐자 배는 고프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야지 그럼 여기서 잘내눈 위에서 여기서 잠들었다면 그거는 금생 끝나는 거니까 그냥 조용히 근데 바람은 불어오지 어둡기는 하지 그래서 플라시 딱 키우고 가는데요 정신 바짝 차려고 가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제 거기 많이 가본 사람 있잖아요 제좀못 가본 사람은 가운데다 끼워 놓고 제일 많이 가본 사람 이제 앞에 서고 예? 네? 그럼 뒤는 나한테 몇 개나 내가 뒤쳐야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는데, 17시간 반만에 넘어갔나? 어. 근데요, 처음엔 배가 고프더니요, 정신 바짝 차려가니까는, 처음엔 뭐, 처음엔 다리가 아프니 뭐, 정신 차려라. 아니면 죽는다. 그냥, 그냥 구댕이 많다 그랬거든. 내년 봄에 찾으러 올게. <웃음> 정신 바짝 차리니까요. 엎어지는 사람 하나 없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일상생활, 이건 산매까지는 안간 겁니다. 그냥 정신만 차린 거지.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매에 들어갔을 적에는 그 힘이라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이, 이 이쪽만 써놓은 경진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삼매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 이게. 그것도, 이게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몰라요, 사실. 예? 그 이게 신통이고. 신통이면 딴 거예요? 보통 사람은 바운다리가 요거 밖에 안 되는데, 예? 넓히면은 신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넓히면. 왜냐, 이 사람은 이만큼 보고 있는데, 보통은 여기 못 보거든. 이 사람이 봤을 적에, 여기를 볼수 있다고 러면 이게 천안통이야 그렇죠? 어. 또이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 보통 사람이 사람은 이만큼 듣고 있으면 이게 천이통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넓혀지는 거야 이 신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말이에요 보살은 이 신통을 불릴 줌으로만 든다 그래서 이 보살이 남에게 보통 사람에게 듣는 말이 우리나라 보살 말고요 어이. 경전에 지금 나온 진짜 보살. 우리나라 뭐뭐뭐뭐 뭐, 뭐, 뭐, 몸빼만 주서이 몸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이 보살이 그 듣는 말이 신통하다는 말이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 그걸 어떻게 하는데 보살은 내가 할게 이렇게 해낸다 쉽게 해낸다. 그게 능력의 차이를. 그죠? 이제 삼매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42자문이라는 건 봄은 42자문을 가지고 그 글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불경하고 자는 건데, 이렇게 보면 소승의 법도 이해선 대승의 법으로서 섭수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니, 소승의 법이란 것도 원래는 근본 경전에 있는 것으로서 소승적으로 해석하여 소승이 된것 뿐이라, 대승 특유의 법을 내세운과 동시에 이에선 모두를 대승화 시키고자 하였음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소승 법이 없어요. 예? 이, 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육바라밀이나 십바라밀은 말이죠. 그거는 대승법 이러고 뭐 팔정도 이런 건 소승법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바라밀이니 십바라밀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이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말씀하신 건 뭐니 뭐니 해도 팔정도거든요. 그 팔정도가 어떻게 소승법이 되느냐 이 말이야. 팔 정도가 소승법이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팔 정도가 소승법이라고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소승법을 가리키셨다. 이렇게 밖에 더 돼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자, 정견. 그렇죠? 이, 이, 정사.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정, 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정견은 바르, 바른, 이제 바르게 보는 거니까 내적인 거라고 치고요. 정사는 바로 생각하는 것이고 정언은 예? 말이고 정업은 몸으로 행동이거든 그럼 이게 합쳐진 게정명인데 생각에 혼자 한다고 치더라도 말이에요. 말도 혼자 해 말도? 예? 자기 혼자 계속 얘기해? 이러, 이렇게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게 바르게 하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정업이라는 건 행동 아니야 행동 그럼 사람이라는 거 행동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하는 행동도 있지만 남과 해야, 해야 되는 행동이 더 많죠 네? 여러분도 그렇잖아내 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사실 얼마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몰라도 어울려 사는 데서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행동이 별로 없다고. 같이 해줘야지. 그러면 옛날 출가하신 분들도 말이에요. 그 정사 같은 데서 이렇게 같이 살면은 자기 멋대로 생각,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여럿이 움직이는 속에 자기 행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승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승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소승은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의미상으로 보면 대승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같이 살아가면서 바른, 예? 세상 이치를 바르게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생활도 이렇게 예? 세상 이치대로 하라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것을 말해. 이것을 전체에 전체에 살렸으면은 나중 얘기, 나중에 표현으로 하면은 그게 대승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남하고는 살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이 쓰면은 나중에 얘기로 소승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무슨 법 자체가 소대승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세상 없는 법도 지 개인적으로 쓰면 그게 소승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럿이 쓰면 대승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경에서는 새로운 교법을 재창하기도 하면서요. 과거에 근본경전에 있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소승적으로 잘못 쓰여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승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바꾸어서 대승적으로 쓰게끔 다시 강조를 한 거예요. 법이 소승이 돼서 대승으로 바꾼 게 아니라, 같은 법 아니야, 같은 법을. 소승인이라, 소승이라고 불리운 그 사람들이 소승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거는 소승적으로 쓰, 쓰는 게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을 본래 부처님의 취지에 따라서 대승적으로 바꿔놓은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반야계입니다 그러니까 소승인들이 특, 뭐 특수한 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소승인들도 결국 부처님 법을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데 네. 부처님 법을 그네들도 공부했는데 그네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많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소승인 소승화돼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법은 소승법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승법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법도 소승이 되기도 하고 대승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야경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새로운 교법도 내놨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법이잖아요. 그것도 소승화 된걸 다시 대승쪽으로 바꿔 쓰도록 강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반야경의 또 하나의 특색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말이죠. 나중에 이제 그저 반야경 지나서 다른 경전이 나오면 굳이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그냥 대승법만 얘기를 하지. 예. 그러면 과거의 것을 소승화된 것을 대승화로 바꾸는 작업으로 하는 거는 요 작업 자체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대승초기라는걸 상징하는 거죠. 그죠? 렇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그 반야경의 성립사적인 면이 강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이제 보살의 뜻이 나오잖아. 예? 보살의 뜻.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립사적인 면보다는 반야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르침 그쪽이 이제 강하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교제를 처음 받으셨으니까 읽어보실 시간이 없었을 테고. 그죠? 다음에는 꼭좀 읽고 오십시오. 특히 이제 보살의 뜻은 보살님들도부터 먼저 읽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내일, 내일 또만나십시다